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의 지방이식, 특히 다크서클 교정을 할때 저는 지방이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판 다크서클 교정 수리라는 것은 눈 안쪽에 지방을 빼고 여기다가 지방이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걱정하시냐면, 어, 이렇게 지방이식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커지지 않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얼굴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건디는 이만큼 붙이는 수술들 애플성형이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수술인데 요즘은 잘 안하는 수술을 하면 이 아웃라인이 바뀌면서 얼굴이 좀 커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눈 밑에 여기가 쑥 꺼져 들어가면 코가 있죠 그 다음에 광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광대랑 코 사이가 쑥 들어가면 굉장히 편편한 평야 같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광대가 훨씬 더커 보이죠 그러니까 밋밋하다가 광대가 볼록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그판타크스 교정술의 중안면의 핵심적인 수술은 뭐냐면 이것과 광대 사이를 편편하고 푹 들어가지 않게 약간 봉긋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안면이 앞쪽으로 살짝 나오면서 앳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얼굴이 시선이 떨어질 때 밋밋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약간 봉긋한 곳에 떨어지니까 얼굴이 유선형처럼 보이게 됩니다 코가 있고 살짝 봉긋한 곳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광대가 나와서 약간 유선형으로 보이게 돼서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디언주름처럼 떨어진 곳과 팔자주름쑥들어간곳 것까지 같이 교정하시면 훨씬 얼굴이 애돼 보이면서 작아지는 효과까지 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지방이식을 했더니 얼굴이 되게 큰 사람을 봤어 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일 진짜 커질 사람은 제가 거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의 결과는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걱정하지 마시고 다크스클 교정 하시기도 하면서 얼굴도 작아보이고 리프팅 의 효과도 같이 얻기를 바랍니다